아, 어, 너무 멋있게 하고 왔어. <웃음> 아니 신경 써야 될것 같아 가지고 네, 네.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서 어, 역시 네. 네, 다녀왔어요 혹시 라비 씨저 안경 친숙하지 않아요? <웃음> 그러니까 나 아까 보고 왜이 안경 샀어요? 따라 왔어요 이거 언급해주길 바랬는데 진짜로. 일부러 쓰고 왔어요. 벌써 아까 봤는데 옆에 태가. 네. 고 딘딘이 내가 어디서 파냐고, 파냐고 물어보아가지고, 그거 가서 샀어. 진짜제 안경. <웃음> 아, 귀여워. 따라서 산 거야. 네. <웃음> 야, 그거 이쁘다. 야, 그거 어디서 파냐? 고 아,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. 전화해가지고. 그러니까 선우 형이 자주 하는 말이 어디서 파냐는 네. 걸 자주 물어봐요. 그죠 약간 커플 안경을 하고 싶은 건지는 어, 모르겠지만. 그 어디서 네. 파냐? 이런 건 자주, 이런 건 어디서 사? 다음처럼 때선 다음 진짜 자주 물어봐 <웃음> 같은 안경을 쓰고 나오기를. 네. <웃음> 어, 어, 어디 어 위에 네. 아, <웃음> 선호님과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스텝입니다 제가 촬영하다가 조금 다치게 됐는데 큰 사고는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선호 배우님이 아유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엄청 걱정해주셨어요 덕분에 빨리 상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그때 배우님의 따뜻함 평생 기억하며 늘 응원할게요 <웃음> 와우 평생 어. 어 근데 매니저 형이 보낸 거예요? 이거 혹시 홍윤 전 매니저님이 <웃음> 보내신 거 아닌가요? 네. 아니 이게 다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스태... 나요? 스 스태... 아이고 왜 그러냐면 네. 좀 많아요. 스텝들이 다치고 이런 게 경우가 많잖아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촬영장에도 좀 다리를 다치고, 왜냐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네. 보니까 다리나 이런데 다치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음.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나 본데. 음. 그리고 원래 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그, 그 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. 근데 선호 형이 조금 이런 말들을 세심한 이런 말들이잖아요. 어.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없이 툭잘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뭐촬영하다 <웃음> 괜찮아? 맞아, 아, 맞아. 이런 얘기들이나 뭐뭐 뭐 아, 아까 아 괜찮아? 뭐 이런 안 다쳤어? 이런 말들을 되게 편하게 툭툭 말해주는 이게 음성이 너무 스윗해 근데 스윗해. 좋다. 미담 중요한 좋다. 거는 미담 좋아 지금. 네. 나는 되게 감동이다. 음.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해요. <웃음> 그러니까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해요. 나는 너무 감동받아서 얘기를 하는데. 스위 a 이아이 네. 스위 a 이아이 어. 김선호씨가 <웃음> 함께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 기회는 한번뿐이야. 기회는 한번뿐입니다. 아, 어? 자 이제 선호씨. 어 너무 긴장되는데? 한 지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약간 날티나게? <날틴하게>? 약간 날티나면서 <웃음> 막좀 양아치 같게. 오케이. 네. 아, 양아치처럼. 네. 며칠 전부터 이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아우 어, 선배님 아그 아직도 초코 그좋아하시는지모르겠네 아침에 당 떨어지고 그러면 힘들어 했잖아요 그자 얼른 드세요 이렇게 어 <웃음> 다르네. 어, 좀 다르네. 어, 이 디테일이 있네요. 아, 고맙다. 어, 좀 어, 다르네. 음, 잠깐 사이에 캐릭터를. 어 말. 오, 그니까. 얼마나 니들이 하는 동안 머리를 계속. 났다. 아, <웃음> 이런 게 있죠. 너 뒷면 들었구나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뭐야? 네양아진씨가 패션 멋쟁이는 김종면씨 아닌가요? 아이고 들으시고 아, 아이고 진진 이 형이 한거 아이고 제가 한겁니다 아 어, 진짜? <웃음> 네. 지금 혼자 귀신이 나, 나 지금 귀신이 온줄 알고 아. 선호 형 겁이 너무 많아 또심장 할머니 심...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심장 멎을 뻔했네 <웃음> <웃음> 아니척지 아닌, 아닌 척 해보지 그랬어 아, 그러니까. 어, 너무 아. 놀라서가지고 아니야 그럼 저형 진짜 <웃음> 내일 막 불안해해요 <웃음>